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튜토리얼을 준비해놓은 날이잖아요 근데 제가 하루 미뤄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동행 4명을 따로 구해가지고 다섯 명에서 같이 맛집 탐방을 할 건데 그거를 1인당 300바트, 즉 한국 돈으로 만원으로 어디까지 할수 있나에 대해서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뭐 어때요? 네두세요 이거 있나? 아 근데 이쁘긴 이쁘다 응 색깔 예쁘게 넣어줘 아 네, 참고로 네, 저는 구독자분께서 사주신 밥을 먹고 오느라 여기서 1인분은 제외 시켰습니다 맛있는데? 음. <웃음> 맛있어요? 음. 음, 이거 이거 한번 아, 뭐, 매일 못 먹는다 했죠? <웃음> 아 이거죠? 이야 돼? 뭐? 면이, 면이 진짜 꼬들꼬들하네. 나 응, 맛있는데 지금. 이 국수가 하나에 얼마지? 45. 45. 45, 25. 어 어. 세트로. 세트로. 아 45. 25. 25. 25. 아. 자, 저희는 점심 식사를 마쳤고요 이제 카페로 가야죠 여러분 저희는 두 번째 스팟 카페에 왔는데요 이 카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50바트고요 정말 이쁩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제가 보기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공간 같아가지고 카페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자 저희는 지금 이제 썽테우를 타고 올드시티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사람당 20바트예요 치앙마이에서 가장 대중적인 이동수단이고요 어, 많은 사람들이 30바트나 그 이상을 딜을 쳐서 가는 분들도 있는데 20바트만 내면 된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10, 1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똑같은거 아니야? 밥 이거는 다른거예밥1아 밥밥밥 이게 이렇게 다른거야어응 달라요 이것도 같은거예요 30밖에? 네사0밖에 육삼 냉면에 불고기 근데 그거보다는 좀더맛은 거. 음. 아니 아니 근데 이것도 맛있네 맛있는데? 음, 이것도 맛있다 아, 저희는 이렇게 저녁식사를 400바트 안으로 다섯 명에서 끊어가지고 지금 끝냈고요 밥을 먹었으니까 <웃음> 뭐라고요? <웃음> 네 술을 먹으러 가야죠 남은 돈으로 어. 어, 원래 이러면 고양이 오는데? 내한테 온다 근데 <웃음> 아니. 깜짝 놀랐네 나 진짜 오늘줄 알았잖아.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 여기. 오, 되게, 많이 어, 되게 <웃음> 라지 사이즈 창 <웃음> <웃음> 세 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섯이서 이렇게 큰 거에 한 잔씩 하고도 남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저희는 오늘 하루 동안 만원 이하의 돈으로 치앙마이에서 동행들과 함께 어떤 걸할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300바트 정도로 투자를 해서 오늘 이렇게 지내보았는데요 확실히 한국 돈으로 환산해서 그 돈에 비해서 할수 있는 게 확실히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저는 맥주 한 잔을 마무리로 집에 들어가 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오늘 기록 끝! 그럼 내일 봐요.